휴대폰에조 정되는거? 네, 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뭐하는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뭔데? 마바지 재질 바나나 보여주세요, 바나나 갈색 바나나 지옥, 지옥, 지옥, 지옥행 바나나 지옥 바나나 어! <웃음> 인도 98이야, 이거 <인도> 98지 <웃음> 봐봐요, 넘어가는 게 지금 글씨가 지금 키보드로 다 치고 있는 거라고 사장님이 지금 발색 이거를, 이거를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요? 아. 아 사장님이 치고 있대 이거 <웃음> 어떻게 해? 어떻게 모는데어떻게 이거 신곡이야? <웃음> 잠깐만 신곡으로 가봐 아... 아니 그저 너무 아까 11월까지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유산술도 있고 그래 또... 있을 거다 알고 있어 너가, 너가 1월로 넘어가서 아아 아, 예, 있네, 있네. 아. 다비잇잇잇잇저 아. 그러면은 그거 할게요 뭐? 이하이 한숨 할게요 아. 12월이니까요, 제가 또 길이는. 기린... 예? 이게 조롱하지 중국...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색깔이 원래 이렇게 탁한 거야. 눈이 좀 아픈 거 같은데. <웃음> 아니, 지금 황사, 황사 때문에 여기 지금 황사가 내려가지고. 저기. 어, 쿠팡맨, 쿠팡맨. <웃음> <웃음> 없애려라. 이렇게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, 아 이렇게. 아, 큐를 어요 갑자기 줄어왔어. 뭐야? 자기 내일 왔어 이거 녹화하면 살릴 거 아예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녹화 없어요? 누가? 아니, 이거 어디서안보것도안보여왜 하고 있어요? 여기다가 네, 해 놨거든요. 유튜버예요? 경계 <웃음> 유튜브에 올려도 <웃음> 돼? 유튜브, 유튜브에? 경계! t 경계. u took a little bit. 마 m 지 o r r y i 이 s o 이마 y I'm sorry. I'm sorry. 봐 줄 알았다. 자, 집들요 <웃음>